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지구인마켓의 깐간장새우장입니다. 이 지그인마켓에 깐 간장 새우장은요. 새우의 몸통 부분 있잖아요. 몸통 부분에 껍질부터 내장까지 깔끔히 손질한 다음에 특제 간장 소스에다가 72시간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새우와 간장이 따로따로 따로 포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우와 간장 금냉을해 가지고 간장 새우의 변질을 최소화했다고 해요 저는 간장 그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나 TV에서 간장 새우장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패키지 포장된 건 처음 봤어요 어, 어. 그래서 보내주실 때도 냉동된 상태로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그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이 패키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깐 간장 새우장 두둥. 야. 에고. 이렇게 패키지를 열어 보시면 이게 냉동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급냉된 새우가 총 12마리. 특 간장 소스. 가른깨 앵커버터 생고추냉이 생고추냉이 그리고 청양고추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 맨 처음에는 냉동상태로 오잖아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뭐 해동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받으셔서 냉장고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먹을 때 이거를 잘라서 그릇에 담고 얘도 그릇에 담고 그래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얘는 그냥 머리랑 몸통을 분리해 놨어요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분리해 놨고 그리고 이거는 밥에다가 어? 간장 새우장을 좀 잘라 놓고 보내주신 가름깨 청양고추 앵커버터를 좀 넣고요 비주얼을 위한 계란 노른자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그리고 소스로 저거 간장 새우장에 간장을 좀 넣었어요 음.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 없이 이 몸통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먹기 편한데 원래 간장 새우장에 액기스는 이 머리에 들어있는 꽉찬 내장이거든요 요 맛에 먹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저 이거 하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진짜 빨리 촬영하고 싶었어요 음. 하고 탱글탱글한 게어 진짜 너무 맛있어 <웃음> 아이 진짜 찐웃음에 찐웃음 여 새우 머리도 내장 듬뿍 들어가 새우 머리 요게 진짜 고소하거든요 음어 너무 진짜 고소하고 그러면 요 밥부터 한번 살짝 비워볼게요. 아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기다... 음! 보내주신 그 가른 게 있잖아요. 어우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요게 새우 같지만 요거 한입 먹고 이렇게 간장 새우 먹고 이렇게 호사를 한번 누려볼 거예요. 진짜로 반절 절라 먹었는데도 이렇게 크네. 이 새우머리가 진짜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음, 그 새우머리는 내장이 진짜 맛있다. 음 청양고추를 보내주신 청양고추 넣으니까 진짜. 약간 달달하고 약간 짭짤하고 약간 매콤한 게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어 그리고 새우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게 진짜 입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어떻게 그 새우살 똥뚝똥뚝하죠? 아,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응? 새우도 되게 통통하고 커가지고 너무 좋다. 제가 이렇게 촬영 아니면 언제 이렇게 호사스럽게 간장새우 장을 이렇게 퍽퍽 먹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촬영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따로 먹으려고 아껴뒀어요. 응. 음. 진짜 순삭이다. 마지막, 가자. 아까워. 하지만 맛있게 먹을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지구인마켓에 깐 간장새우를 먹어봤는데요 어 진짜 너무너무 먹기 편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간장새우가 맛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줄 진짜 이번에 지구인마켓 제품을 통해서 안것 같아요 음. 이게 새우가 그러니까 통통해 통통해서 씹는 식감이 남달라요 거기다가 새우살이 쫄깃쫄깃하고요 쫀득쫀득하고요 탱글탱글하고 와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게 달, 너무 이렇게 짜지도 않아요. 약간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 패키지 안에 고추냉이랑 생 고추냉이랑 가른깨 청양고추로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신지 알것 같아요. 같이해서 먹잖아요. 꽤그 고소함과 그 청양고추 매콤함과 버터의 앵커버터의 그 약간 약간 이렇게 느끼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그그싹 잡아주는 간장의 맛이 와이깐간장새우의 맛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보면은, 요 새우 머리 없이 이렇게 나온 제품들도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을 되게 고소하게, 하, 고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여러분, 한번, 진짜 올 주말에는, 요번 주말에는, 그 향, 새할 흰밥에 깐 간장새우 넣으시고, 앵커버터 넣으시고, 그, 저처럼 가른깨, 청양고추, 계란 노른자 딱 해가지고 드시면은, 정말 인생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먹었던 밥반짜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어. 아, 이게 어떡해. 너무 순수하게, 너무 순수하. 어. 그래도 지구마켓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